현재알려는 아, 현재 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네. 결과는 현재알려는네가지가 네. 있는데 네. 결과, 의무속경원이 음, 네. 있는데요 그리고 네. 결과는 네. 어, 이렇게 현재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칸네롯롯 롯을 써요 아. 글쓰고요. 네, 네. 고코물로죠. 아, 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러면 현재 완료의 결과라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되게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요. 완료는 네. 끝난 거예요. 네. 완료가 됐죠. 아요 네, 네. yes ah yes Allah a l i ha youngy l l Years. 아, 어레디 예, 나 이런 단어들. Yeah. 네네. 아, 그런 단어들이 mm -hmm. 나오면 완료형법이고. 네네네. 그리고 계속을 지금 네.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For과 since. 아, for과 since. Mm -hmm. 아. 네. 경험하고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네, 경험한 거죠. 예. 네.